맨날. 래도 뭐, 지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왼쪽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오, 오! 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부 박지 박지 군단 곳이 이곳이 이곳이 이곳이 이곳이 이곳고 안순가좀 잘못됐는데? 어쨌든 뭐아 이거 두개 바꿀걸 조심하세요. 아 윙. 978 우잉 i n g w 우 n g w i n 우 w 1 n 6 2우 n 859 9 7 w 1 n g wing, wing, w 1 n g w i n 가자, 가 정말 찾았나요? 정말 찾았나요? 이 선수! 아 근데 카드가가 한개예요이 선수 카드가가 한개요이 선수 카드가가 없어요 이걸로 되겠어요 세 개로 세개 실력 가나요? 세개 실력 하냐? 어 일단 체력 좀 깎아주고 하지만 난 증식도 발랐다고. 난 증식도 발랐다고. 회계 실력 가나요? 체력들 다 깎는 중. 여기서 보내 버려. 보내 버려. 보내 버려. 보내 버려. <웃음> 미리미리 사둬야지. 야, 나처럼 4터에 사둬야지. <웃음> 나처럼다 떠내 놨어야지. 마음가짐이 잘못됐다. 괜찮은 거 없나? 오케이. 에 있는 그수인은 정말 이거지. 와할수인은 이게 야수지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. 들는군요 오호. 오, 그걸로 되겠어, 근데? 넌한 마리, 난 다섯 마리다. 와, 레전드긴하다. 이래도 이겼어, 근데. 이래도 이겼어. <웃음> 한 마리로 이길라고 해. 신청, 무슨 약하시길래 이런 생각을? 세간에서 3번 목표했다가 도발 지금 4-4-16 버프 아 근데 원숭이 키우는 거준네 웃음벨이긴 하네 이제 보고 딱 탈게 이거지! 이거지! 죽이나 한 탄은 아닌데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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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도 부탁드려요!